과제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이 지질, 지방 관련한 과제로 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좀 묻고 싶어서 OX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1번. 다음 문제에 OX로 답하거나 아니면 간단히 설명하세요. 1번 문제가 포화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을 구분하는 것은 불포화 결합의 존재유무로 판단한다. 답은? 오, 맞습니다. 불포화 결합이 있으면 불포화 지방산이고 없으면 포화 지방산입니다. 자, 그러면 불포화 결합이라고 그러는 것은 무슨 결합입니까? 예. 이중결합, 뭐, 삼중결합, 이렇게 있지만은, 삼중결합은, 여러분, 삼중결합 가지고 있는 불포화 지방산 구경하셨어요? 못 보셨죠? 그러니까, 이중결합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2번. 불포화 결합은 주로 이중결합이다. 오 맞습니다. 다음 저급, 중급, 고급 지방산은 탄소 개수로 구분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오입니다. 자, 그러면 저급은 몇 개, 중급은 몇개 탄소, 고급은 몇개 개수? 중급을, 자, 중급만 표현하면 되겠네. 중급, 몇 개? 에서 몇 개? 12개. 어, 여덟 개 있어, 열두 개? 또. 여섯 개에서 열네 개, 이런 자료도 보셨습니까? 지금 몇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은. 자, 탄소수 14개 이상을 우리가 고급지방산이라고 하자. 그 다음 몇개 이하를 저급이라고 할까? 6개 이하? 탄소수 4개가 뭡니까? 부치르산이죠. 버터의 시큼한 산. 저급지방산에 해당합니다. 다음, 4번. 푸파, 푸파, 무파, s, fa. 이 용어 보셨, 보셨, 본지 모르겠어요? 첨보는 내용입니까? 자, 첨보는 내용이면 제가 약자로, 자, 푸파는 포리, Unsaturated fatty acid, FA는 fatty acid, 지방산 약자입니다. Polyunsaturated, 그러니까 다중불포화 결합을 가졌는 지방산 우리말로 뭐 다중불포화 지방산 이렇게 이름을 부르자 그 다음 무파는 뭐 약자일까? Mono-unsaturated, 모노, 모노 그러니까 단일 불포화 지방산. 그러니까 이중결합이 불포화 결합, 이중결합이 하나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SFA는 saturated, unsaturated가 아니고 saturated patacid 약자. 그러니까 불포화 지방산이 아니고 포화 지방산. 그래서 이거에 지방산 섭 지방 섭취 기준에 보면은 여기에 F M S 비율을 1대 1 1에서 1.5대 1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거는 내가 여기서 물었는 거는 여러분들 기존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물었는. 지금 완전 처음 들어봤다 그러면은요, 이거는 앞쪽에서 우리가 기존 공부를 했,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난다든지 그럴 거예요. 맞죠? 그 다음, 자, 8m 산이 있습니다. 자, 8m 산이 탄소 16개짜리 이중결합 하나이다.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어디에 틀렸습니까? 8번 같이 보고 나서 스테아르 산은 탄소 18개의 이중결합 하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습니다. 탄소 18의 1 무슨 산이에요? 원래 산이잖아 18의 제로입니다. 스테아르산은 8미터산 16의 제로입니다. 18의 제로 스테아르산 18의 1 올레산 그 다음 필수지방산인 리노레산의 탄소수와 이중결합 위치번호를 설명하세요. 리노렌산의 이중결합 위치 번호를 설명하세요. 설명되겠죠? 예. 자, 여러분 제출하셨는 걸 한번 봅시다. 6번 X 맞습니까? 자, 9번 10번 18의 2 델타 9 12 오메가 6 18의 3 리노 렌산 9 12 15 오메가 3 잘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봤을 때 오메가 3 혹은 N5 3 이렇게 표현할 때 NO6 그럼 여기에서 오메가3, 오메가6 지방산 오메가9 지방산 어떤 게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6번이 X가 아니다 O다 xx 90215 9 0 2 5 xx 네, 됐습